안녕하세요 주식이 채널입니다 오늘은 삼성전자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삼성전자가 속한 어 업종이 전기전자 업종이죠 그래서 그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삼성전자는 어 우리나라 대표적인 어 시총 1위 기업이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이죠 또 주주수만 600만 명이 넘는 우리나라 주식투자자 2명 중 1명을 가지고 있는 어그 정도의 높은 그 어그 지지율을 받고 있는 종목이 삼성전자입니다. 하지만 최근 200일선에서 이제 밀리면서 쌍봉으로 꺾이는 모습이죠. 그래서 모든 이평선을 깨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60일선도 지금 깨고 게, 제일 이제 밑선이 이제 60일선이죠. 거기까지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어, 지금 60 그러니까 아, 석달 동안 산 모든 사람은 이제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이죠. 석달 전에 산 모든 사람이 어, 그래서 빨리 60일선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어 조금 이제 안전 흐름으로도 갈수 있는 그런 위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 그리고 오늘 그 종목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한번 애플을 알아보면 애플의 지금 현재가 현재가 대비해서 시총이 어 2678조 입니다 어 삼성전자 345조죠 오늘 약 7.7배 정도 높은 그 7 7배에달하는 이런 높은 시총을 가지고 있죠 애플이 이 2600조가 어느 정도 규모냐 하면 우리나라의 코스닥 코스피에 있는 모든 그상장돼 있는 종목의 시총을 다 합친 것보다 애플이 더 크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모든 기업을 다 합친 것 이상의 시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애플이 애플 칼을 한다, 애플이 뭐 헤드셋을 한다, 애플이 무슨 사업을 한다 그러면 바로 그 연관된 기업들 뭐 날라다니는 모습을 보입니다. 삼성보다 규모가 크기 때문에 항상 이 애플의 흐름을 지켜보면서 거기에 따른 업종들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이유죠. 그게 그리고 오늘 그 살펴보실 삼성전자 오늘 0.34. sk하이닉스 어, 좀 1%대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3, sk는 8만원대에서 좀더 멀어졌고 삼성전자도 6만원대에서 조금 이제 멀어진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가 500, 어, 56조 이제 현재 시총이 이제 56조대로 쪼그라들었죠. 그리고 어, 오늘 살펴보실 종목은 어, 이 삼성전자가 이 중에는 퍼가 가장 높습니다. 4597원을 벌면서 퍼 12.6배 수준이죠. 그래서 삼성과 비슷한 정도를 버는 어, 종목을 보면 한주당 한국단자가 4,556원. 거의 비슷하죠. 그리고 쿠쿠가 4,792원. 삼성보다 조금 더 많이 봅니다. 신도리코는 어, 좀더 많이 벌죠. 6,146원 4 0 6, 6 주당. 어, 하지만 이제 또 어, 요 간판이 좀 틀리죠. 삼성이나 신도리코. 이 급이 다르죠. 그래서 이게 어뭐 아무래도 브랜드 가치가 있는 이 삼성전자가 어, 시장에서는 이제 높게 평가받고 있죠. 그리고 신도리코는 이제 꾸준히 뭐 성장성은 떨어지지만 꾸준히 이 버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퍼는 다섯 배 수준, 대덕 신도리코가 두 개가 이제 가장 낮죠. 퍼가 이 중에. 그리고 PBR도 보시면 이제 가장 낮습니다. 신도리코가 0.33, 대덕이 0.37. 얘는 지주사기 때문에 이제 뭐 할인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부채 수준도 뭐 거의 뭐 무차입이죠. 요 삼형이라든가 신도리코는 무차입 경영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PBR, 배당 수익률은 삼성전자가 매 분기 배당하면서 이 합산했을 때 2.49 정도의 배당 수익률이지만 거의 두배 수준을 주죠. 이 대덕이나 신도리코는. 그리고 시가총액은 이제 2천억대, 3천억대, 요런, 요런 정도의 기업이고, 오늘 상승했던 종목들을 보시면, 이제, 광전자, 삼형전자가 이제 소폭 상승했습니다. 시가총액은 1200억, 1900억대 수준입니다. 어, 그리고, 어, 이, 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대덕이나 쿠쿠옴시스, 한국단자는 1분기보다 2분기, 2분기보다 3분기, 실적이 점점 이렇게 우상향하고 있지만, 이 속한 업종이 전자업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영향을 받죠. 그래서, 어, 동반해서 같이 이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그럼, 어, 다음 한번 요들 종목, 몇개 종목 차트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어, 먼저 삼성전자입니다. 아, 지금 쌍봉으로 꺾인 모습이죠. 어, 보시면은 63,000원대에서 어, 결국은 이제 200일선을 돌파 못하고 어, 쌍봉으로 이제 꺾였죠. 어,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61선까지 이제 이 밑으로 하회하면서 요, 20일, 60일, 120일, 이때 샀던 모든 사람이 이제 손실 구간이죠. 평균으로 했을 때. 그래서, 어, 이 60일 선이 빨리 이제 회복이 돼야 어느 정도 좀뭐 추세를 이어가지 않을까. 어,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어, 주체를 보시면 이제 개인도 좀 팔고 외국인도 파는 모습이죠. 그래서 금융 투자 쪽이 좀 매수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SK 하이닉스 입니다 지금 8만원 선에서 조금 더 이제 멀어진 모습입니다 아직 얘 같은 경우는 21선의 회복이 급한 실정이죠 지금 빨리 8만원 선을 다시 돌파를 해줘야 추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더 밀리면 더 추락도 할수 있는 그런 위치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주체는 이제 외국인이 계속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 개인이나 기관은 좀뭐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이죠 다음은 대덕입니다 지주사고 뭐 거래량은 뭐 10만 주입니다 거의 뭐소외돼 있다고 보시면 되죠 어, 그 개인들의 뭐 관심은 거의 없습니다 삼성에 비해서는 하지만 이 흐름은 어, 지금 21선을 거의 이탈하지 않고 가고 있죠 그래서 어차피 삼성이 지금 꺾이기 때문에 얘도 같은 흐름은 좀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선에서 좀 버텨 줄지 한번 봐야 될것 같습니다 대덕 어, 그리고 대덕의 한번 실적을 보시면 1분기 296원, 2분기 458원, 3분기 554원에서 점진적으로 좀 증가하는 어, 이런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주체를 한번 보시면 어, 외국인이 이제 이틀 연속 좀 매수를 해줬죠. 다음은 신도리코입니다. 뭐 거래량은 뭐 2만 주대고 아주 심심한 종목입니다. 이 3만 6천 원에서 3만 원대 이 박스권에서 이렇게 횡보하면서 움직이고 움직이고 있죠. 그리고 또어 내일이 이제 뭐 배당 기준일이기 때문에 어 내일 이후에 또 배당 락으로 인해서 좀 하락할 수도 있는 어 그런 신도리코. 어 쿠크홈시스입니다. 아 보시면 얘도 뭐어 전자업종에 있다 보니까 흐름은 이제 거의 이 삼성과 비슷하지만 아, 지금 200일선 요게 200일선 입니다. 200일선을 잘좀 버티면서 지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 한번 또 3% 가까이 하락했지만 다시 밑꼬리를 달고 200일선 위까지 어, 끌어올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쿠쿠홈시스의 실적을 보시면 1분기 1300원, 2분기 1500원 3분기 1,900원. 그래서, 점진적으로, 실적은 이제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당도 이제, 해마다 증가하면서 높여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체를 보시면, 뭐, 요런, 뭐, 거의 관심이 없죠. 그리고 한국 단자입니다. 뭐, 거래량을 보시면 만주도 안 됩니다. 거의 뭐, 개인들이 관심을 안 두는 종목이죠. 어, 그리고 200일선을 한번 살짝 그 상회했던 적이 있었지만 결국 이제 200일선에서 무너졌죠. 삼성보다 먼저 꺾인 모습입니다.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 모든 이평선을 좀 이탈했고 지금 5만 원대, 5만 원대에서는 지금 계속 이제 밑꼬리를 달면서 횡보 중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한국 단자. 그리고 한국단자 실적을 보시면 1분기 800원, 2분기 1200원, 3분기 2400원, 뭐 3분기는 이제 소폭 꺾일 것 같은 이런 모습이죠. 그리고, 어, 작년에 6,000원을 벌었습니다. 주당. 올해는 예상이 이제 거의 6,000원대. 그래서, 어, 거의 비슷한 수준 정도의, 이런 그 흐름을 좀 보이고 있죠. 그리고 배당은 매년 이제 700원 정도 주는 종목이죠. 중간 배당 주고.